칭찬해주면서 그러면 좋다고 또막 공동재비 돈다 또 아이 그 남자들 아이 그 남자들 알면서도 당한다 내가 준선아 <웃음> 너도 배추심으로 가자 이어나 배추심으로 갈 거야? 아, 갈 거야? 배추심으로 갈 거야 너도 진실검을 로타리 치나? 가자 가자 아이들아 아이들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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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일단 로터리 치고, 두둥 만주고, 배추 보고 싶는 것까지. 아침는데왜 이렇게 해가 뜨고 뜨거워, 이거?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, 그렇게 숨을 걸떡이 있는데. 네, 아무튼, 시작해보겠습니다. 스타디치고 뭘로 바꾸는 거예요? 이제 이제 복구하는 복통 기로아 복통 기로오 우츠. 네스 오케이. 됐습니다. 오. 아! 어때 혼 잘만해요? 네 남자들도 혼자, 혼자 충분히 할수 있어요. 음. 이게 이제 큐리 피복기거든요. 네. 요거 이제 저기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손으로 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렇게 해놓고 두 명이 끌고 다는 니 거예요 양쪽으로. 응. 한 명이 끌어돼세요 물론 혼자 할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예요. 됩니까? 어. 돼요어되게 되기... 저... 아니 아니 아니 아니. 어 되긴 돼요. 오, 어, 된다. 이렇게 혼자 하는 거예요. 내가 하는 건지. 아니 <웃음> 같이 해, 같이 해. 어? 잘 돼요 오. 됐어 오 뭐야 왜잘 돼? <웃음> 오왜잘 돼? 야오왜잘 돼? 훨씬 편하네 그러니까 야 나는 저 관리기보다 이게 더 편하다 <웃음> 여러분 이걸 사세요 이거 이거 이게 좋네 이게 자, 이거 솔직히 한 명이 끌고 막또삽로 얹고 가다가 얹고 하려면 힘들거든요. 아니 분명히 두 명이서 해야 된다, 근데 영 쪽에서. 힘! 오. 힘으로 이제. <웃음> 와, 역시 남자야. 여성분들잘 보셨죠? 남자들이 이렇게 풀어먹는 거예요. 막 칭찬해주면서 그러면 좋다고 또막공중제비 돈다, 또. 아이고, 남자들, 아이고, 남자들. <웃음> 알면서 다한다, 내가. 달람님 너무 멋있다. 네 몇초 걸렸어? 한 10초? 1초나가주 어, 우와 순식간 배추 모종을 심을 겁니다. 엄청 싫어하죠? 네, 저희 그 동네 이장님이 약방 겸또이 모종을 굉장히 싸게 팔아요. 딴 데보다. 저희가 시내에서 알아보니까 한이장님네보다 3,000원씩 비싸게 팔더라고요. 그리고 거기 또 낱개도 잘 안팔고요. 낱개로 팔면 2병원3병원씩 달라고 그러거든요. 여기는 개당 90원씩이죠. 90원. 오늘 이거 배추하고 여기다 모두 한판 심을 거예요. 네, 시작해보겠습니다. 네.